대우리문답 강의 114강제입니다. 은혜의 방도 네 번째.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입니다. 음. 이다안 읽고요. 2장 10절만 읽겠습니다. 음.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음. 음. 음. <웃음> 하나님께서 그리토 안에서 세우신 구속의 경영이라는게 만물의 회복과 만물의 충만을 이루는거죠. 만물의 회복과 만물의 충만. 만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다 양육강식이 되어버렸잖아요. 다 서로 좋아있게 균형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는 그걸 회복할 재간이 없으니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약속하신 거죠. 어, 은혜 언약으로 약속하셔가지고, 결국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그분이 이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 그, 그러니까 그분이 중보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완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갖춰야 될 모든 내용들을 다한 몸에 가지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 그분은 실제 만물 창조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만물 회복과 충만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웃음> 그분이 이제 첫 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셔서 회복하시고 그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충만한 대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만물 회복의 일들을 다 이루신 거지. 근데, 이제, 구약에도 그 교회적 성격이 나와 있지만,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그림자적으로 보여줬고, 실제 이제, 높이 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심으로써,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을 이루신다. 그런데 교회는 이제 주님이 머리로 계시지만 인간또 수종자들이 있죠. 인간 직분자들이 있어요. 이제 임시직이 있고 이제 항존직이 있어서 이제 에베소 사장 그. 1절로 16절 그, 그 사이에 그, 그,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셨다. 사도와 선지자, 뭐, 복음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높이 되신 주님이 지금 사역을 하시는 것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를, 그, 누려간다고 할 때는, 은혜의 방도가 딱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뭐,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그 말씀, 주되의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 전할 자가 있어야 하는 건데, 말씀 전할 자를 하나님이 그 질서 있게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할 자가 없으면 사실은 교회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이 성도와 목사로서 구성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똑같이 다 양인데 뭐왜그뭐 그뭐 성도와 목사로 구별하냐? 그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웃음> 정해 놓으니까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또그 각자가 성신의 은사 수여하심에 따라서 은사와 직임을 받아가지고. 각자에게 유익되게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만물 회복을 이루는 일을 한다. 그,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예배 순서에 이거 말씀 낭독이 들어가는 것하고 강설이 구분되는 게, 그렇습니다. 앞선 거는 사실은 말씀 낭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낭독과 복음 강설 이거를 은혜의 방도로 누리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만물 회복의 일을 이룰 수도 없고, 거기에 참여한 자로서 영광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그런 것입니다. 음. 음. 이 그, 예수님께서도 구속사 안에서 그 중보자로서 사역을 하실 때, 성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셨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신을 의지해서 당신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복음, 강서를 성신이 쓰시는데 말씀과 함께 그래서 개혁주의 그 원리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고 말씀과 함께 성신은 하나의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무슨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분은 인격 인격을 가지신 삼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분이 성부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그 교회에 다 깨우쳐주는 거죠. 교회원들에게. 에, 그 택자들한테 뭐더 좁히면 택자들한테 그걸 입혀주시는 건데. 이게 그렇게 성신이 그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복음 그 전해지는 보금 강설이 아, 그 유익되게 하신다. 여기서는 이제 그 유익되게 하는 게뭐한 다섯 가지 정도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155문 문답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신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강설을 효력있는 방도로 쓰셔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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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어, <웃음> 말씀을 은혜 의 방도로 써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낸 존재에서뿐만이 아니고 사역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존재에서 드러낸다고 할때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 <웃음> 그 인격을 드러내는 거고 사역에서 그 그분을 그 드러낸다고 할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요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데 선자로서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데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그 그러니까 복음 강서를 그 이제 해명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하이니 블링거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교회에 임재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가 자기 재주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방법론을 잘써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뭐 그거에 대한 관점이 이제 설교 강설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지금 다양한데 아무튼, 성신께서 일하시는 것을 항상 고려해서, 뭐, 원고만 읽기도 하고, 아니면, 또, 성도들 아이 컨택해서 하기도 하고, 했어요. 각자 달란트대로 사실은 한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또를 나타내고, 그, 그,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거죠.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을 그, 그 시스템도 그래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그래야 된다 하드웨어도 그래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그다 이루어져야지 생명의 양식으로 그냥 그걸 하나의 그 공식으로 알고 안안 안 바꾸면 그걸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참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이 그 주신 그 하드웨어, 그, 그런 것들을 잘 쓰지 않으면, 이제 이게 사람이 미련하게 됩니다. 굉장히 미련하게 됩니다. 그게, 아까 뭐, 저기, 교회법 시간에도, 그 어, 알려주셨는데, 우리 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비합니다. 낮에 활동할 때 뇌를 충분히 묵상하고 써나가면 이게, 이게 굉장히 막, 이게 뭐 다섯 손가락이라고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갈라져요. 밤에, 밤에 이게 쉴 때는 이게 부분적으로만 쉬고 또그 중에, 그 중에 늘어난 것들이 또 이제 새로운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더 완전한 저기 뭐야? 정보 전달을 완벽하게 하고 기억을 하게 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뇌가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특징이 이제 치매로 빨리 가는 거예요. 뇌가 오그라든 이 심리학에서도 뇌를 뇌는 늙지 않으니까 뇌를 확대하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뇌는 늙어도, 그래서 모세가 120에 죽을 때도 총기가 흐려지지 않았다.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조기 치매가 오신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건 뭐, 평, 평상한 경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뇌를, 뇌를,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냥 화면을 보는 것보다는 글을 읽는 게 좋아요. 글을. 글을 읽는 게 그게 뇌가 아주 그냥 이렇게 확장되고 아주 살치고 분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내려주시면 자동적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씨름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잘, 잘 자꾸 찾아봐야지. 생명양식으로 소화, 그냥 오늘 무슨 얘기 들었네가 아니라 진짜 그걸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소화시켜서 사상으로 그리도 사상적으로도 그리도의 사상으로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사상이 커진다는 게 뭡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기초적인 얘기만 하고 있, 있으면 커지겠어요? 절대 안 커지죠. 사상이 커지고 사상이 커지면 덕도 커집니다. 덕도 그 그리스도의 덕이 충만하게 나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이제 미련한 자 같이 되면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써 나가시는 사역자의 그런 말도 듣지 않고 뭐 그렇게 되면 이게 참 답이 없. 아무튼 성그 성신, 성신께서 말씀을 효력있게 쓰실 때 베푸시는 은혜들 거기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에게 빛을 비추어 죄를 깨닫게 하며 겸손하게 함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내용으로 나갑니다. 세 번째 내용은 성신께서 말씀을 효력있게 쓰셔서 베푸시는 은혜들인데 모두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겠습니다. 은혜방도가 의 말씀강독 어, 또 복음강설 그게 있는데 그걸 두 번째는 성신이 그거를 쓰신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유익이 뭔가 하는 거예요. <웃음> 첫 번째 이제 죄를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웃음> 그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 사도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게 원래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어 이제 구분을 하는 게 뭐냐 국내 국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 전도라고 그러고 외국을, 저기, 외국에 나가 보금을 증거하는 건 선교라고 해요. 그걸,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교여행이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은 구분해서 지금 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해를 받아 체포가 되었는데 아그리파 앞에서 자기가 무죄한 것을 변명합니다. 방금 인용한 말씀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러 담해색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명을 받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사로잡아 사환과 증인을 삼으셨습니다 인간 같으면 사실은 이거 쓸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주의 제자를 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를 죽인 장본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그, 그, 그 중에서도 또 골라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사도를 그 동족과 이방인에게 보내신다 하시고, 그를 보내시는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또한 죄사함과 성도 가운데 기여울을 얻게 하십니다. 음.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성신께서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전에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자기가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면 어떻게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지내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의 깊이를 알아요. 바다까지, 바다까지 가는. 바다까지 올,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공으로 비유했는데 바다까지 가지 않으면 튕겨, 튕겨 올라오지라는데 공중에 떠 있을 뿐입니다. <웃음> 과연 우리 스스로는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어둠이라고 생각지 아니야? 하고 오히려 빛이라고 생각할 정도가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공주,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아까 오전에 봤던 그 내용이 그대로예요. 로마서 2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그 내용. 인간의 그 타락한 상태. 사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휘하에서 살아가는 거죠. 멸망받을 세상의 풍속을 쫓고 악한 자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마귀에게 잡혀가는 거죠. 그런데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진노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으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와서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할때 겸손히 듣기는커녕 내가 무슨 죄인이냐 항의하며 멸망받을 것이라는 말에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은 이 말씀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못 받게 해요, 사단이. 못 받게 하는데,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잘못 받게 하는 거죠, 이 예? 정상적으로 못 받게 해요. 요건데 죄를 깨닫는 일에 시신과 다름, 다를 바가 없이 된다. 허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신자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루터 선생이 위대한 설교자인데도 스스로는 거짓말쟁이인 것을 기꺼이 이, 인정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오직 그리토께서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사실을 확신하는 데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그리토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 그리토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데서 이제 겸손한 게 나오는 거죠. 아이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좀 했다고 가호를 잡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구원을 얻는 일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는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니 아까는 뭐 회색 회색이라고 얘기하고 뭐 까만색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자기가 없어져야 그리도를 전부로 삼을 수 있는데 자기가 남아있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몸에 아주 천착된 그런 죄인데, 그, 누구라도 그래요. 그래서 뭐,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과거에 그리 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겠다 하고, 그걸로 끝난 거다. 내가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그, 그렇다 할지라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거든요. 날마다. 그게, 옛사람의 성향이 끊임없이, 어, 흔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웃음> 말로만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그걸 진짜 철저히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말로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뭐, 지옥이 두려우니까 지옥에 안 가려고 그냥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나는 없는 것보다 못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데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거룩한 진리의 거룩한 빛이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비추어 주시는 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부패한 존재인가? 그 말씀이 그 빛이잖아요. 그걸 나를 비춰주시는 데에서만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거니까. 응? 그만큼 죄를 제대로 그리고 철저히 깨닫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진짜 자기 부인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타 종교에 가도 똑같이 할 일을 기독교라는 것을 취하고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 보람을 느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이교도들도 기도하고 유대교인들도 기도하고 <웃음> 다른 뭐 불교도들도 다 기도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안하고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 안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안니다 고작 형식으로만 그냥 어떤 어려운 일만 닥치면 고작 하, 하는 거라면 그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뭐 사모엘이 그런 표현도 했었는데 아무튼 기도가 이게 은혜의 방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다 아니면 내가 한걸 가지고 다 자기를 과시해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과시하고 내세울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오니까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진 외모, 자기가 가진 배경 이런 것 이런 것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죄를 제대로 깨닫는 것사랑을 말씀드리지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어,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진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어, 이 세상을 그,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다르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그게 그냥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살짝, 그 이제, 얇게 칠한 그런 도구만 뭐뭐뭐 도기같이 약간 예 금방 겨질 그런 그런 거한 거랑 똑같다입니다. 아무튼 성신께서 말씀을 쓰셔서 그리도에 거룩한 빛을 비추어서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만들어야죠. 겸손하게. 그 역대하 34장 26절로 8절 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을 들은 말을 은온 건데 내가 이것과 그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곧내내 내 앞에서 네. 겸비하여 옷을 짓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드러누라. 여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아 왕이, 8세 왕이 올랐죠. 그, 그게 주전 640년이잖아요. 8세. 그니까 그 뒤에 이제 16세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교리 하려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26세에 그 일을 마칩니다. 그니까, 그, 음, 그런 다음에, 예. 그니까 16세면 이제 주전 어 632년경이 되는 거죠. 632년이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니까 이제 622년경. 요시아 왕이 죽기는 6 0 9년정도에 죽잖아요. 아무튼 아그예 26세. 그러니까 이게 26세가 622년 주전 6 2 2년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의 수리를 위해서 무리가 연부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유다를 정결케 하기 전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그 책을 가져다가 힐기야가 왕 앞에서 읽으니까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책에 언급된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심히 커서 여호와께서 쏟을 진노가 큰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신화를 훌다 여선지자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에 관해 더욱 확고하게 배우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훌다 여선지가 왕에게 고하는 에서 나오는 겁니다. 훌다 여성이자는 유다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역, 역대야 34장 23절로 25절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곳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는 요시아의 개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노가 차서 자기 백성을 멸해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그 640년, 8살에 올려, 632년부터 계속 그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10년 동안. 애를 썼는데, 그냥 형식으로만 따라온 거예요. 마음은 안 따라온 거예요. 백성들이. 형식으로만. 그러니까, 이런 선제, 여선자를 통해서 이런 징계를, 이런 경고를 받는 거죠. <웃음> <웃음> 요시아가 18년 동안, 어, 우상을 적결하였고, 어, 이어서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유다의 죄, 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신데도, 그 인자하심을 거두어 드리실 만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선이자는 자기 죄를 깨닫고 겸비한 그, 요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대우리 입문답의 증거구절로 인용된 말씀에 나옵니다. 유다나라가 곧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짓고 통곡한 요시아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609년에 그냥 우연히 이제 뭐, 무기토에서 뭐 바로 르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애, 애국에서, 그, 이제, 음. 그, 이제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가는 거, 그거를 저지하려다가 죽게 되잖아요. 무기토에서 근데 그게 참, 아그 참,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래나그 3년 뒤에, 606년, 606년에 일자 포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여선이자가 예언한 말이 틀린 말, 틀리게 되잖아요. 너는 그걸 안 보고 평안히 돌아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요시아가 완전한 신이 아니니까, 저기, 당시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그치, 막아보려고 나갔다가 죽기는 했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 허용 가운데 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게 신자로서의 정서, 정서, 정상한 정서 발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때울줄 아는 사람. 우,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 교회가 망, 엉망이 돼도 울지도 않고. 예? 교회가 지금 곧 어떻게 돼도 뭐 통곡하지도 않고, 그게 같은 교회원이냐? 정상한 교회원이냐? <놀람>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뭐내내 내 입이나 즐겁고, 내, 나는 행복하면 좋아. 예? 뭐,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요시아는 사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요시아는 잘했지. 근데 그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통곡한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그 누려가야 될 태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에 순종해서 그 공과 의를, 의와 공평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옷을 짓고, 뭐, 통곡하는, 이건, 이건 그냥 괜히 연극한 게 아니에요. 무슨, 연극해갖고, 과잉, 오바해가지고, 무슨, 표, 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속에서 그런 정서가 발휘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그 정서를 갖기를 바랍니다. 뭐, 신약에서는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같이, 기뻐하는 자하고 같이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상하게 돼. 그게 안 되는 게 공감 능력이 없는 자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들이에요 사실은. 남, 남울 때, 아, 자기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 지금 어떤 백성 전체가 이게 사이코패스 같이 돼버렸어요. 공감 능력이 없네 공감 능력 아, 왕이 그렇게 개혁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공감 능력이 없어 자, 자기 앞길만 생각하고. 에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 이 말이에요. 정상하게 안 받는 거죠. 왕의 개혁도 안 받는 거죠. 아무튼 그 옷을 찢고 통곡한 요시아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셨다. 여러분들이 그 정서가 정상하게 발휘되기를 진짜 그 기도합니다 기도해. 음.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지적하시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참된 평안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피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을 겸손히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자원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는 은혜를 누린다. 지혜로운 자는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패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 는 말씀을 안 들으니까 패망. 정소가 무슨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이게 이게 속에서 이게 올라온 게 없어. 정소가 <웃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먼저는 우리의 죄를 철저히 지적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아까 뭐, 이제, 이제 공부 시간에, 그, 그, 이거, 저기, 그, 많이 공부한 사람이 더 면적이 더 많이 접해져 있다고 여기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내가 얼마나 악인인가.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참으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참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도의 거룩한 빛을 보게 될때매 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많고 많은 죄를 아니 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죄 하나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갈빈도 그래서 가장 조그만 죄라도 지옥의 가운데 형보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미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얼마나 미쳐서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대로 살아가는가. 그걸 알아야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용서만 바라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국유를 따라서 살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감각이 없는 자같이 돼가지고 무감각해서. 네. 주님께서 우리의 많고 많은 죄를 아니 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가지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조차 네. 이룬 그런 일이라도 거기에는 우리의 연약과 부족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다르게 우리가 그 일을 들어서 마음을 높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높은 마음을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도 안에서 감싸져서 그 열매가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는 온갖 누더기들, 더러운 것들이 다 붙어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싸서 드리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마음을 높일 수가 있냐? 그 마음을 높이는 사람들은 벌써 이제 은혜를 모르고, 죄를 모르고, 어 참, 하나님과 참 멀리 있는 사는 <웃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나왔고, 이것은 자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실은. <웃음> 이사에서 57장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 음. 이미 소송케 하신 그 영을 더욱 새롭게 하신 거죠. 더욱 정금 신자로 만들어 가신 거죠. 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송케 하십니다. 이게 말씀, 이게 겸손이라는 한자어가 그렇잖아요.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이렇게 얕추는 게 아니고, 야, 일부러 겸손이 아니고요. 진짜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뜻의 순복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철저히 주님의 속성을 누리고 살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니까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그리도의 사고로 바꿔야 됩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죠. 성실을 의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에 임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하신다는 뜻이겠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죄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맨날 남의 죄만 얘기하고 뭐 그런 사람은 죄, 예, 죄를 구원을 모릅니다. 죄를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